哈哈哈哈哈 <laughs> 이껴치기치려나보군또뭐치실라고요 어? 제목 얘기하고 칩시다 추억에 안다리 갑니다 뒷각기라 보라 보라 험해 나 환장하겄네 양빵이 지 말로마! 흠. 흠. 흠. 오케이. 좋았어. 수고하셨습니다. 너 자리에 앉으시오. 음? 아이씨... 다시 치면 안되나? 응, 안돼. 들어와. 푸르쿠마 집 채널에 구독 알림 설정 했어? 네 저는 푸르쿠마 집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했습니다.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고 싶어서요. <웃음> 누굽니까? 누굽니까? 내공이 붙어있어서 쉽지는 않구만. 뒤돌칠거제? 키스 조심하소. 어? 뭔 키스요? 키스날게 전혀 없는데? <웃음> 너? 쫑이 진짜 있었네. 아싸요. 어야, 쫑은좀 보고 치세. 질 떨어져서 같이 못 치고 쓴 게. 잉. 죄송해요. 그럼 이건 빵꾸 치건데 키스 나요 안나요? 이 빵꾸는 쫑은 없지만 공도 없은 게 마음껏 치소. <웃음> 흠. 어? 종도 있고 공도 있는데, 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야이, 알로마~ 이얍, 대충~ 됐잖아요~ 호흡나 환장하겄네~! 이야 아... 오케이 좋았어. 5호음에 아! 와, 아따 잘 찍어요, 고고